디옥시리보스를 갖고, RNA는 리보스를 갖 아, 알고 있구만! 알고 있구만! <웃음> DNA, RNA 잠깐 생각 안 왔던 거네 완전 잘했어! 완전 잘했어! 알고 <웃음> <아이고>, 있었네! 그지 <그치? 웃음> 네. DNA는 디옥시리보스 갖고 있는 거고 RNA는 그냥 리보스 갖고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기억났구나 아주 잘했어! 아주 잘했어! 어, 너무 잘했어! 너무 잘했어! 이 DNA의 역할은 그럼 뭘까? 유전 정보 저장?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음. 유전 정보 전달하는 거 맞아 저장하고 있는 거 유전 정보를 네. 저장하고 있는 거야 RNA는?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 책 보고 있니? 어, 너무 잘하는데? <웃음> 완전 펄백이야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아,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완전 잘하고 있네 어,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여기서 더 나와 볼게 지질 여기가 좀 헷갈리게 서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. 그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. 지질에 우선 진짜 이걸 써 쓰게 되니? 지질은 구성 요소가 뭐지? 구성 원소가? 어, 음. 어, 음. 탄소랑, 음. 원소, 탄소 어, 너무 잘했어.